인간과 죄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원 아, 10강째 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 하와가 그 시험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어떻게 보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가 있잖아요. 혼인 명령도 있고 문화 명령도 있고 노동 명령도. 있고 이고또 선악과 금명도 내리셨는데 아, 그렇게 내리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수능했는가 그렇게 수능을 하지 못한 까닭이 근본적으로 뭐 어디에 있는가 가그 아, 일반 게시로나 또 특별 게시로 주어진 그런 게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떨어지게 됐는가.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우리는 이제 재창조된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를 다 누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 그 특별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대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도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얼마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보통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권위자이시니까 이제 고, 그분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웃음> 그 내용이 있다 해가지고, 주님에, 그,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취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주님이 내리신 게시를 근거로 해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토대, 그, 그 터전에서, 그 하나님이 내리신 게시를, 어 운용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토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순종해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첫 창조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얼마든지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그 계시에 반응해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중 하나, 이제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승인하면서 그냥 비전물로 수동적으로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하와가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주님께서 내리신 계시를 대하고 사는 어, 거죠. <웃음>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승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그것으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와가 넘어진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추론을 할수 있는 거죠 하와는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도 훨씬 더잘 알고 있었습니다.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뜻을 쫓아서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했고 그냥 피저물로서 복종 그 하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수동적인 것 때문에. 그, 이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 하와가 신론이 나빠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지식을 잘 알고 있어도, 이제 그, 그것이,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 그것을 대하고 나가게 되면, 이 세상의 그, 마귀와 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어, 주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말씀했었죠. 사단도 주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고 그리스도인 줄도 알고 능력자인 것도 알고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것도 다 알지만 그그 그 아는 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과연 그 깨달은 것인 깨달은 것으로서 아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아담 안에서 타락해 가지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어 이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즉시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쵸. 그쵸.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자연계시로나 특별계시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그분께 영,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 그거, 그분의 그, 그분께 대한 그런 태도가 그,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존숭하고 두려워하고 습, 그, 습복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다 하는 일이지만 이성을 가진 피조물인 사람은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폐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별 관심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채워주는 세상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제이 세상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들 일반은 총을 쫓아서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잘 알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시록에 보면 대접재앙이 나오는 게시록 16장 9절에 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서 그 엄청난 불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불재앙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참, 그, 아다만에서 타락한 사람들의 그 상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대체적으로 물리적인 힘에 대해서 증물적으로 이제 감지하는데 굉장히, 굉장한 그 에너지가 발산돼서 아,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자연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만, 사람의 그, 그 타락한 심성 안에 나타나 있는 그런 지정의적인 활동으로서는 다 인식해서 알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만, 전혀 이제 논리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웃음> 지금, 어떻게 보면, 아, 문화가 발달되가지고 이제 논리학이나 뭐 수사학이나 또 과, 저, 과학까지도 어, 과학 발전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러지 못한 형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더 부정하고 일반 현상으로 이 세상에 그 돌아감 그런 법칙에 대해서 일반 현상으로 자연현상으로 자연계는 자연계대로 그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고 사람 사회는 사람들 사회 그, 그 법칙을 쫓아서 역사가 운영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 세상 자연계시를 봐도 하나님을 온전히 승인하지 않고 아, 이제 특별한 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도 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웃음> 그런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이 없다 그런 주장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웃음> 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그,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무실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오히려 그 반대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존재로 말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무실론은 신의 존재에 대한 하나의 그 간접적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어,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알아갈 수 없다. 사실은 우리가 특별 계시를 받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고 나갈 뿐이에요.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가지고 계신 그런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자이기 때문에 무한자에 대해서 무한하신 그분이 보여주신 만큼만 그분을 알고 공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 개시, 자연 개시를 다 내리셔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알수 없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어떠하신,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자기계시로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지금 뭐 전염병 때문에 아주 시끄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째 이렇게 죄 없는 사람 같은 어린아이나 뭐그 의인들이 그냥 죽을 수 있는가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 첫째 창조에서 분명히 다, 어,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그 회복자라고 하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웃음> 그러니까 세상은 결코 일반 법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목적대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냥 명제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 약속된 분으로 오셔가지고 그 실체를 다 보이시고 성신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은혜를 따라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그 지식이 참 지식으로 쓰여서 어, 행복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봤는데 그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면 이단이다 관념으로 지식으로만 주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이단이다 그런 표현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물론 그 사람이 자기 실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해서 한계가 있는 어, 표현이긴 하지만 어,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어떻게 이제 어, 그 깨닫게 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 백성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한 면으로 볼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뭐, 어려서부터, 그,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머리 위에다가 넣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이제, 아, 우리가 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데, 아, 하나님, 그것으로, 이제, 실, 그, 그 깨달음, 그게 진짜 깨달음은 아닌 거죠, 사실. 주님께서 때가 돼서 그 말씀이 과연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그 게시를 중심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주님께서 연합시켜 주신 교회 안에서, 그 지체들과 인격적으로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목표하신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나눠가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른 깨달음이라고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 주님에 대한 게시를 배웠다는 것으로 또 외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분기점이 되는 시험이 올때 시험으로 이제 분기점이 되는 그 위치를 지나갈 때 이제 실질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 회심은, 회심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일생을 통해서 회심을 누려가는 것이다. 이 신칭의를 얘기했으면, 그, 이행 두고를 그 말했던 그 로마 케토릭의 그 사상을 깨트리고 이제 이 신칭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목표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서 아직 연약한 옛사람의 성향을 가진 존재로서 날마다 그 옛사람을 부인하면서 날마다 연약과 그 결핍 가운데 살아가니까 회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신칭의 복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평생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신칭의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깨달은 사람의 태도가 되는 거죠. 이신칭의의 그 내용을 교리적으로 자기 유익으로 삼아서 따먹고 그 위에 회심의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니까 회심의 목표가 사실은 새 창조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개인이 아니고 교회하로서 아, 그러니까 그 이신칭의 복음을 그리토께서 나자셨으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생명 이후에 재창조 이후에 궁극적으로 자라가야 될 내용을 알고 거기 그 그것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들여가는 거예요 전 부분만 그앞 부분의 내용을 교리적으로 그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날마다 이제 그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해 놓은 것들 그런 내용 <웃음> 실제적인 그 구원론의 내용들을 내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로. 또 흩어져서 또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그 생명이 있는 자태를 드러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 개혁교회는 이제 신앙고백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고 주의 사랑으로 어 함께. 해서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한데 그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가는 그런 지식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으로 매일 누적돼서 쌓여진 그런 지식이 아니라면 분기점에서 이길 수 없다. 현실적으로 자기 행복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도 사실 다 알고 있었지만 소극적으로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미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분기점에서 힘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리도 안에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가내 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로 나에게 그런 일을 이루셨는가. 그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교회 알아서 그것을 누려갈 때, 그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고, 그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하와가 첫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토대 위에서 더 자라가지 않는 뭐,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왜선악과를못 먹게 하셨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그, 이제, 그 사단과 대화한 속에서 그의 서운함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나, 뭐, 그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이게 소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하는 것 그렇게 되면 어, 능동적으로 나, 사가지, 어, 살아가지 않는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이 올때 자기 행복 자기 안위에 빠져서 어, 온전한 주님의 그 구원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사실, 그, 우린 피조물이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막, 이유를 달지 않고 다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바탕이. 그리고, 그다 했다고 해도, 그걸로, 어, 주님 앞에 생색을 낼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영광스러운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웃음> 어, 온전하신 분이신데,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어, 사람을 통해서 또그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 그런 하나님께서 부과한 그 경륜 가운데 살아가게 됐으면, 그 어떤 것을 그 요구받아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그 신약적인 표현누가복음 17장 10절 제가 늘잘 인용하는 말인데 나는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런 표현 그것이 이제 피전물로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4장 4절에도 보면, 내가 자책할 게 없어도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 그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다 알려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 더 서운한 마음을 가질 여유가 그런,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그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첫 창조에서도 사실은 주님의 나자지심이 보여지, 보여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같이 하나가 되길 원한 것 자체가 주님이 굉장히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낮추셨어요. 우리를 그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같이 그 친구와 같이 이렇게 대해 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해 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쁨 자원해서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거죠.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지선악학과를 주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악학과가이 부정명령 통해서 그 긍정적인 내용을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부하게 선악학과 금명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어야 했는데 <웃음> 오히려 이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으면 결코 이제 서운한 마음, 부족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그, 그, 그 그걸 바라볼 때마다 아 내가 피조물인데 아, <웃음>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우리를 주님과 같이 높이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머지 명령들을 잘 순종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자기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죠. 몸모, 다른 거다 허락했는데, 그한 가지 딱 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운한 자기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분기점인 그런 시험회 때 마귀가 와서 이제, 마귀가 그, 그, 오랫동안 물미 작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뱀이 와서 얘기를 할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것을 그, 하게 된 것, 그것이 얼마나 그 사단이 그 교묘하게 뱀을 통해서 물미 작업을 해놨는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웃음> 그, 지금, 제가 비유를 지난번에도 드렸었는데 개가 와가지고 사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간 변개를 해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황당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할 거예요.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황당하게 생각하고 물리쳐 버릴 건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런 뱀이 와서 말할 때.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정도 물밑 작업을 다 해놓고 하와가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얼마나 허술하게 그 대하고 있는가 하는 그 태도를 아주 다다 다 깊이 다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김 김새를 차리고 와가지고 그 미끼를 던진 거잖아요. 그 미끼를 던져서 이제 그걸 덥석 받아먹게. 했던 것입니다. 아, 이건 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첫 창조에 대해서, 그 안에 쓰임 받는 그런 비조물로서의 그 위치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너무 소, 소홀히 생각을 했다. 그 야고보소에 보면, 그,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안, 안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웃음> 이게, 그, 그, 개혁신학의 그 3대 그 위험한 신앙이 그 지식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 그 일시신앙, 일시적으로만 신앙하는 것, 기적신앙 요세 가지가 개혁신앙의 아주 3대 잘못된 신앙이라고 했는데 꼭 지식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하와가 태도를 보인 거예요 분기점에서 그. 단호하게 그것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고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그그 그 접근 어, 하지 않그 그것을 뭐 만지지도 않아야 된다 그런 그런 표현을 하지도 말아야 하는 했던 것이죠. 그만큼 하와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그냥 권위자로만 생각하고 주제자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 시험에 빠졌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배운다고 할 때도 이제 그리토 안에서 구속받은 존재로 성경을 배운다 할 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계시를 배우고 또 역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또 그에 따른 적용의 말씀들을 배워서 실체이신 그리고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께서는 지식으로만 우리를 지식으로만 끌고 가시는 게 아니야.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은 실천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는 지식은 과연 그 말씀이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이 목표하는 대로 그 주님의 그말그 그 말씀을 사랑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존귀 대하는 태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내리실 때도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받고 지식으로 그냥 축적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내리시는 것은 아니죠. 시대 상황을 보고, 교회 상황을 보고, 교회가 실질적으로 누려가야 될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볼 때 진정으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실천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그 실천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배우는 자체가 그, 배우는 그 자체로서는 뭐 어떤 선한 결실을 낼수 없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는 주님이 그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이기고 뿌리를 내리고 <웃음> 그 생명의 그발리를 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그 생명의 발리를 해서 내가 과연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확인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누려가지 않기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역사의 개인적인 분기점이나 교회적인 분기점, 가정적인 분기점이 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토대 위에서 그 순종의 삶으로 그 실질적인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웃음> 모든 저 시험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생활상에서 그렇게 그 말씀이 그 능력 있게 운용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 하와가 그 시험 때 넘어진 것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그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분기점에서 어떻게 시험이 올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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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이제 위기가 닥쳐도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할지라도 확고하게 그걸 깨닫고 자기 생활 가운데 생활에 어떤 분기점을 당할 때 거기서 그 말씀으로 신앙의 행위를 나타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아주 든든하고 굳세게 서 있는 상태에는 그두 가지 면이 있을 저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자기 아상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둘째는 적극적으로 생활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나타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대로 어 이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위기시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그 분기점에서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자신의 그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를 아는 사람이라면 철저히 이제 자기 야상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일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무능력과 부패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선을 상대적인, 그게 이제 사실은 저 절대적인 선도 되지 않는 건데요. 그 상대적인 선을 행한 것으로 어 자기를 포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리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상대적인 행위를 가지고 이제. 다른 지체들 위에 높,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야 근본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이제 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을 누려가는 건데요 물론 인격적으로 그리토 를 닮아가는 그런 어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 사역적으로 주님의 수종 노릇을 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태도가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토께서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위에서 그렇게 사역, 사역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조건부를 가, 조건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사실은 마음을 다하고 어,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토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철저히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로 재창조되어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일이 없다. 이런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근거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랑의 행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건적으로 땅의 사랑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그 취해 가지고 피조물의 형태를 취해 가지고 그또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 그 사랑을 가지면 이제 그 사랑을 주의 성신을 의지해서 누려가야 하는 것이 주의 백성이 마땅한 거지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 그 그렇게 그 은혜를 힘입었다고 하고도 자기 중심적으로 그 사랑을 어 적용하고 해 해석해서 적용해 나가면 그 상대적인 것이 되고 당의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와가 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초창조의 은혜를 힘입고 어 살면서 초창 저의 그에서그 주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어 드리면 그렇습니다. 초창조의 그 은혜와 사랑을 카와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소극적으로 됐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올때 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것이 이제 거울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토 안에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너무도 큰 사랑이고 만유보다더큰 사랑이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힘입어서 어, 그 주님의 몸인 교회아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일거수일투족 어,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실은 사랑해도 우리가 그걸로 어떤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낼수 없는 그런 것이다 소극적으로 나름대로 나도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나도 행복을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나의 격, 격, 격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거나 나도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름대로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나름대로 보람을 찾아서 살아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그런 생각들이 이제 주님의 그 목표, 창조의 목표, 재창조의 목표와 관련해 갖고 거기 종속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의 색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이제 자기 행복주의로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시험이 올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의 그 상태로 조장한 것이 아닌데 스스로 그 시험의 상태를 이미 명료하게 드러난 계시 속에서 나타내 보여줬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기 책임인 거죠. <웃음> 이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 저, 성례를, 그, 저기, 성례식, 성찬식을 하면서 성례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게 사실 그첫 창조 때는 그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지금 떡과 포도주가 보이는 말씀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물세례를 통해서 그게 보이는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그 일을 누려감에 있어도 진짜 그 성례의 목적을 향해서 누려가야지. 그걸 행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복을 더 누린다든가, 상대적으로 뭐 세상 가운데서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다.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요. 신약에서는 오히려 오히려 신약에서는 그리 또그 그, 물세례를 통해서 그 물시련의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가르 광야로 나올 때,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일이 물세례로 비유됐는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 시련의 내용이 주어졌죠. 이제 그리토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도 시련의 내용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그, 원시 복음 때, 그, 여인의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이제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런 시련이 보여지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더 고난이 있고 바울도 이제 주를 위한 교회를 위한 고난을 다 당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주님의 성례를 은혜 방도를 주신 것들을 따라서 그 이제 죽기의 일로도 이제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그 사도로서의 직임을 다했는데, 지금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일을 감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그런, 어, 그런, 어, 특권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조건을 조건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그런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거죠 내 것을 다 내주고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실한 청지기로서 지금은 너무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리토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부여해 주었다 그 사랑이 너무도 크죠 하나님이신 그 그리토가 그 사람이 돼서 죽으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건데 그 사랑을 힘입었다면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연약한 자들 위해서 짐을 지어주는 것, 그게 특권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태도로, 그런 태도로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가야 시험이 올때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조건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파놓고 말이죠. 물을 저축지 못할, 웅동이를 파놓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 <웃음>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일을 다 벗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참된 자태를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에서 드러내게 된다.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참, 참으로 잘 깨달은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